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는 0.2% 상승했지만 예상치인 0.4%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네요. 유통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실적 호조를 보이며 6.5%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디포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네요. 유가는 IEA가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로 하루 100만 배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련하여 여러 이견이 있는데요. 금리 인상 지속과 속도 조절과의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요인들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소식은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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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6일 금일 주요 경제위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10월 소매 판매 발표와 2개일 00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이전치는 0.0%이며 예측치는 상승한 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원유 재고는 이전치는 392만 5천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보다 줄어든 136만 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그래플딩스가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예측치는 마이너스 0.0976달러로 예상되며 엔비디아는 발표시간이 비정이며 예측치는 0.7317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낙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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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아이 o p e you win today. Bye.